어용 용버 오어 여기 있다 저 조심해 촉수 소환한다 없셀라 너무 오래 걸려 음...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 해야겠네 와와 아, 와, 와. 와. 와, 조심해! 으야으야 <목소리> 만듭니다. 우제대로데이 대박. 사다리 사다리로 타야 돼 떨어지면 아, 이렇게 타 아. 어, 이렇게 타고 아니 난 레프트 이상... 같은 그런 배일줄 알았는데 너무 제대로 된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움직여? 이거 한번 써볼래 여기 여기 여기 뒤아 아, 아, 이거 어 그, 그거 건들면은 아, 어 지금 지도에 거, 화살표 보이지 거. 그게 바람이야. 아, 맞다. 바람도 응. 있었지. 한 칸은 노로 가는 거고, 두 칸, 세 칸은 도수로 가는 거야 어, 너무 본격적이라서 기분 너무 좋아. 형, 그냥 섬 너머로 가면 되는 거야. 지금 보스가. 오. 여기. 아, 딱 저기네. 그럼 금방 가겠다. 아. 내가 주정할까? 그거. 잠깐 나와볼래? <웃음> 어, 이렇게 <웃음> 가는 오, 게 아니야요? 지금 <웃음> 뒤로 가는 중임. <웃음> 어? 어? 뒤로 가는 중, 지금. 아, 그래. 방향 아니야? 옷을 펴야 돼.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. 어 어쨌든 응, 가고 있어, 형. 나와봐, 나와봐. 재밌는 다 재밌는 댕. 레이테어. 조종이 안 돼. 빨리 빨리 나 나. 형저형에 벌어서 패를. 봐, 믿겨봐. 아이 꽉 잡어, 조심해. 아무튼 어. 가끔 떨어질 때도 있어서. 기다려봐. 어디로 돌아? 여기 여기네. 오오형 되게 개쩐다. 이제 아. 바람 맞췄어. 가자. 받는다. 아, 오오 바람 받는다. 오, 오, 바람 받는다. 응. 아 바람 빠니까 되게 빠르다. 응? 형이 왜 자꾸 나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. <웃음> 얼마나 속이 <웃음> 터졌을까. Mama Mia. 여기인데? 아 여기서 뛰어야 되나 또? 뛰어야 되는 것 같아. 응. 최대한 가깝게 가자. 어 최대한 갈게. 어 암초 암초. 오케이 오케이. 오 운전 굿오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는데. 그러니까. 여기서 딱 상륙하면 되겠다 좋아 됐다 이거 도기로좀부셔줘 이거 아, 배 나, 배를? 배를? 회수해야 돼어배 회수해야 돼 아, 왜 이렇게 배가 세일워? 점점 밀리는데? 그니까 못 가도 되는 어, 거 아니겠지? 수지 주웠고 나머지 주웠어어 내가 주운 거 같아 질 좋은 한, 나무. 나무 30개 못은못뭣못 못 주웠나? 한번 다시 볼게 그럼 어떻게 돌아가? 아 포탈 갖고 왔어. 괜찮아. 아 굿. 아형 다시 만들어야겠네? 준비성이 철저해. 아 저기 있다 못 보인다 잠깐만. 됐다 어, 집어졌다. 다행이다. 지조나무를 나를 줘. 나를 주고. 오케이. 됐어 가자. 보스 잡으러. 보스 잡기 전에 포탈 만들게. 형. 근데 이 보스 잡을 수 있을까? 강해져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. 아 <웃음> 무조건 끝내야 돼. 우린 할수 있다. 형 그럼 여기에 간이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치? 세이브를 하자. 아 좋아, 세이브도 오케이. 어 여기 쓰면 맞았어. 되겠다. 어 그러네 여기 그들 쓰면 그, 되겠다. 그러네, 그네 돼, 돼. 지붕이 필요하대. 기다려봐. <목소리>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없어. 레이더. 이제 잘수 있을 걸잘수 있나 봐봐. 어 돼. 됐지. 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. 거의 도라에몽이야. 성장하자. 사곤이 옆에서 자야지. 아 손만 잡아야 돼. 어머. <웃음> <웃음> 야아 이거 씨앗 갖다 줘야 된다 맞아 아깐만 내가 갖고 올게 여기다가 일단 임시로 상자 두 개다 여기다 보관할 거 보관이야 <웃음> 진짜 이형 없는 게 없어 <웃음> 진짜 도라에몽 같아 가이드 있는 채로 여행하는 느낌도 나 <웃음> 너무 든든하잖아 난 농기영 같은 안내자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없었으면 우리 진짜 이거 바로 때려 쳤을걸 <웃음> <웃음> 맞아 아 안에 재미 없다 형 이러면서 <웃음> 우리 다 불화살 챙겼니 아 내가 갖고 갈게 응 okay. 어, 가자 가자 내가 불화살 챙다 불화살 챙기러 왔어. 어 가는 중이야. 갑시다. 한번 사용하자. 텔레포트 되는 거 봐. 오 다군이 텔레포트 되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가보자 이제. 아아 수리해 올걸 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. 어, 상인 찾았다. 어? 어 대박 진짜? 와와 이런 우연이 있다고? 근데 네, 네. 어디 상인 좀 있다가고 여기 맵에 어디? 나오잖아 여기. 맵에 안나 아~~ 저 주머니가 어, 상임이 상징... 아 와. 그러네? 어. 대박 우와 여기 이렇게? 이거로? 어, 뭐야? 일다 이거 소환해볼게 네 조심해 준비하라고 네. 어디, 어디. 어, 한번 불러봐 <웃음> 어이 형! 이형아나얘좀 어. 빡센데 뭐야 어디서 나타날거야 이쪽인거 그, 그, 같아 빛이 모이는 곳어여있다 저 조심해 촉수 소환한다. 와 대박. 두루이드야? 막 그런 느낌이네. 오, 오, 뭐 신기경인가? 와, 촉수 조심. 하구나 오케이. 와, 아 촉수 개쎄네. 하고나. 촉수 위치 개수도 없야 되나? 아니야 없앨 수는 있는데 저 없애려 너무 오래 걸려. 그냥 원거리 공격 해야겠네. 아 와, 와 와, 와, 와, 조심해. 와 너무 와, 개멋있네. 어 렉걸려 에 <목소리> <목소리> 죽었어 너무 아픈데 이거? 간다! 기둥뒤에 아, 숨어 허어, 이게 뭐야 뭐하는거야 너! 둘이,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나봅니다 빨리 쫓아가서 합류합시다 뭐 야, 죽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너무 센데? 어리없지이 자식아 어 족수 조심해야돼 산재! 막아나 지나? <목소리> 세와피한 음. 5분의 밖에못 깎았어 아야 <목소리> <기다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따위, 형 잠깐 봐. <웃음> 저기 싸우고 있어. 형님. 원리서 <웃음> 보면 겁내 웃기다. 빨리 와. 천천히 오지 말고. 기다려. 가만. 나. <웃음> 와, 나 지금 죽어. 어, 나, 나 준비됐어. 어, 플랭쿤못빵좀 <웃음> 해줘, 플랭쿤 회복 좀 갈지. 하고 올게. 오늘 어, 피 많이 갔어. 화살 없지 못 <웃음> 나갔지 이거. 나갔다. 어, 화살 무조건이야 있어야 돼. 나갔다. 나못빵 중. 아 이제 농경 노린다 어! 오! <웃음> 조심해. 야 씨가 여기를 봐. <웃음> 멀리서 싸야 겠어 어, 이제 고 반피야. 예. 와, 데미지 봐. 깎았다. 쩐다. 많이 깎다 음. 거의 다 잡았다. 이거 잡을 수 있겠어. 나갔어 오, 아, 나 계속 못빵하고 있을게. 조심해. 어! 속수만 조심하면 돼. 속수에서는 좀 거선하고 콧소를... 가까이 오면건 네가 밟거든 거? 아 뭐야 축소를 미네 얘가 어 위험 어 반피야 이제 계속 어. 때려 계속 때려 스태미나 스태미나 어 잘한다 대박 스태미나 없 스태미나 좋아 이 자식아 더 뜨겁게 해줘 축소 좋아 와게 이거 이렇게 각공을 잘했다 원거리 공격이 아, 잠시만요, 조심해야 돼 마우카인 줄 알았더니 일라오이였어. <웃음> <웃음> 오 많이 가까웠어. 아 쳤어. 근데 플레밍이 몸빵해주니까 진짜 편하다. 어 지금 다행이다. 기둥뒤 안 숨어도 돼. 어 아, 우리 탱커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. 빨리 잡아 이거 뜨라. 더스테미나좀 <웃음> <웃음> 채우고요. 불데미지 3.9씩 들어가고 있어. 와피 하나도 안 달아 플레밍. 그러게.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? 장패의 힘인가? 아 어, 역시 캔자쓰는 다르구만. 음. 어 진짜 거의 다 담았어, 형. 좀금만 버텨. 어, 다 담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조금만 버티라는 <웃음> 스태미나. 어 진짜 신기하다. 저형저 아, 촉수도 아, 있는데 저거 어떻게 버티고 있냐? 거기 플레임이 이게 붙어 있으니까 특수 공격 안 한다. 아, 붙는 거 있잖아. 그러네 그걸 안 하네. 근접으로 붙어 있으니까. 어. 그러니까. 패턴이 다르네. 그게 진짜 셌는데. 오, 어,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이제. 좋아. 이게 탱커다 이 말이야. 잡아. 어떻게? 아, 쉽구만 쉬워. 오, 쉬워 쉬만 <웃음> 엘더의 트로피랑 늪지대 열쇠. 열쇠 이거 어, 하나씩 나눠가지는대 이거 응. 머리통 주셨는데 머리 이거 어게 통... 내가 걸게 놔줘 아 이제 버프 받을 수 있나? 어어 그 아, 다음 부터는 나무 펄리베는 버프 음. 일단 상인한테 가보자 어 좋아 좋아 그래 그래. 아, 근데 돈 챙겨야 되지 않아? 어돈 챙겨야 되긴 하는데 어 트롤이다 아 저기 있구나 상인 있는데로 끌고 가면 어떻게 그니까? 되나? 상인 죽어? 상인이 아니, 싸워주나? 도막 같은 거 있음 상인한테 트롤 온다! 온다 아이씨. 온다! 저긴가 봤는데? 트롤 가지고 가는 네, 건 좋아서 와 드루이드 잡다가 얘 보니까 진짜 귀엽다 <웃음> 그니까 정말 별개 아닌 녀석이잖아저 허둥대는 거봐저응저저저저 그, 저, 저, 저, 저. 취미가 있어 이즈 이제 쉬어 아 상인 얼굴 좀 보자. 나왔다. 나왔다. 아 여기구나. 오 대박. 아이쇼핑해야지. 그래 공략 따위 보지 않아도 아. 이렇게 찾는다니까. 와 오. 제대로다. 허, 그러니까 아. 저형 불붙었어. <웃음> 왜 그러는 거요? 어이 <웃음> 사람이 아니네? 아 그렇지. 약간 맥 같은 느낌. 여기에 이 맥인 기오르드 요거 사면 되거든. 맥인 기오르드. 어, 돈 얼마야? 맥인 기오르드. 950원. 영구 조명도 판다 낚싯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어, 우리 낚싯대? 먹을 거좀 부족한데 아 근데 저 벨트가 필수라서 벨트부터 어, 사야 돼 무조건 벨트 3개 어, 벨트 3개 먼저 사자 일단 집에 가보자 오케이, 오케이. 집에 가서 돈 갖고 오자 이거 포탈을좀 옮길까? 어차피 임시 거처였으니까 옮겨도 나쁘지 아, 않 줘? 아 멀다 이거 옮겨야겠다 포탈 그래 옮겨보자 와 여긴 뭐가 이렇게 멋있는 재단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싸웠던 데구나 나의 놀라운 기억력 늪이 어디 있을라나 이제 늪이 문제네. 응. 늪을 어떻게 도냐? 그래 계속, 계속할게 연속으로 생기니까 좋다. 음 이제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가야 돼. 아아씨 프로메트로피를 누가 던져놨어 여기다가. 아 뭔가 했는데 무슨 이상한 색깔의 돌이 있길래. 뭘이 아니라 머리였어. <웃음> 이게 뭐야 했는데 머리. <웃음> 어이가 없네. 자 아, 이거 플거에서 가져가자. 상희는 몇번올 거니까 이거를 옮겨놔야겠어. 가자 이제. 형형형형형형 형, 형, 형, 형, 형. 잠깐만! 이리 와봐 어디? 왜? 강대한! 요! <웃음> 좋아! <웃음> 가자 돈 얼마 있어 근데 우리? 몰라 팔아봐야 돼 지금 일단 돈으로는 아... 500원밖에 없어 1500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? 그랬으면 좋겠다 한명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팔아볼게 1300원 음, 음. 됐다 1300원? 나 지금 음. 고물 먹은 거다 팔아볼게 이거 어떻게 파는 거지? 판매 음. 그 판매 있으면 그냥 누르면 돼. 어 193원! 누가... 벨트 돈, 어. 어, 돈 던졌음 나도 돈 던졌음 안 던지 버글 사람 왜왜 서로 던지는 거야 왜 자꾸 내돈 돈이 돈이 있는 거야 던져서돈 먹어 아이 동전 개 무겁네 이거 벨트 사 벨트 벨트를 사보겠습니다 와 네. 맥인 기어르드봄매두개 어, <웃음> 많이 늘어났지 내가 불 만들어 줄게 더 강해진 느낌적인 느낌, 적인 느낌. 와, 150 올랐어, 무게. 그거 좋다니, 이게. 어, 450이 되었고, 지금 전재산은 405원. 어, 어 이형 형형형 진짜 벨트 찾네 대박. 어, 어 벨트 어. 보이네. 어, 챔피언 어, 벨트처럼 보인다. 벨트 보이네. 언제 집을 차려놨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니까. 이제 빨라요. 돌아갈 수 있는데, 일단 인벤 정리하고, 바다에서 일단 늪지대 한번 찾을까? 오케이. 그러자. 늪을 한 번. 나배 재료 다시 갖고 올게. 다 아, 다시 집종 가자 그러면 집종 가서 수리 더... 좀 하고 고기도 좀 구워야겠다 고기도 이제 생선 보자 어, 우리 배 타고 한번 늪을 찾아보자 늪이 아, 어디 있을까 소리. 위일까 아래일까 아씨 궁금하네 피 가는 대로 가 바람 있는 대로 가야겠다 <웃음> <웃음> 어 지우 선배 같아요 나 상인으로 다시 와 여기서 가자 우리 네 아엠맘맘 가자 가자 배 준비해 놨음 아 멈춰요 선장님 굿! 가자 늪지대 찾아서 꽉 붙잡기 이거 꽉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? 떨어지나? 음, 버그나서 떨어짐 버그나서 아 떨어져?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, 떨어지더라고 아 <웃음> 어, 하늘 봐봐요 입술 완전 갑니다. 이뻐 지금 잠깐만 우리 포탈지를안 어. 챙겨왔다 생각해보니까 아씨아아아 아 암초 암초 어 뭐야 뭐야 뭐야 생각해보니까 포탈지를안 챙겨왔어 저기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 그래? 아, 어, 그럼 돌아가야지 아 돌아가야지, 돌아가야지. 돌아가 돌아가 어, 돌아가 돌아갔지만. 돌아가 포탈은 무조건 필요다 포탈 없으면 안돼 포탈 재료가 없구나 포탈 하나 세우고 저거 돈 만들어가지고 낚싯대랑 미끼 사서 물고기도 잡으면 편하겠다 먹을 거응 음, 맞아 먹을 게 진짜 좀안 나오는 편이라서 아 네. 이런 것도 있구나 네. 회색 난쟁이들 조심하라고 돌에 써져있어 아 <웃음> 진짜? 어다 다. 죽였는데? <웃음> <웃음> 됐다 갔다. 다 먹었다 다 모았다, 상인으로 오셈. 네. 집으로 갑시다. 그러네. 가자. 자, 아, 갑니다. <웃음> 우리는 거의 네. 바, 이제 조건반사로 잡네. <웃음> <가면. 웃음> 그니까. 하자마자. 부딪친다. 아. 어, 많이 부딪치면 이렇게 빡해겠구나 어, 바람이 안 좋은데. 천천히.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어서 아래로 가보자 형 되게 자세가 용사여 이 강을 건너고 싶은가 하는 약간 그.. <웃음> NPC같다 진짜 아 <웃음> 근데 이거 진짜 갓게임이다 이것도 아니 이게 500메가라는게 말이 돼? 진짜 유니까 작아. 요즘 게임들은 다막 그래픽만 휘황찬란하고 쓰레기 똥게임이 많은데 맞아 맞아 실현점까지 가좀 아, 네, 갓게임이야 한 남자의 게임인 약간 남자서게이번에 충실한 게임 오 어디까지 가야 되려나? 립 보려면 이거 바다괴물도 있었던 거 같은데 보고 그럼 바다괴물 게... 있음 바다뱀 나옴 아 그럼 걔는 활로만 잡아야 되는 거야? 그러게 한 번도 해본 적없나 활이겠지? 그러겠죠 우린 어? 죽겠지? 그러겠지? 내친몰 하겠지? <웃음> 그때 빡종 하자 와 순풍이라 잘 나가 어.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? 립 찾으러 가고 있어 아무데나 일단 바람이 역풍이라서 내려가고 있어 아,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음, 우리 왔던 곳오 좋아 이렇게 쭉 가다보면 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? 어 플랜쿤 조심하라고 어 조심하라고 플랜쿤 어, 어어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